마케팅의 기본은 소통이다. 모든 소통은 공식이다. 그의 강의를 들었던 쇼호스들이 성공한 이유. 그가 쇼호스들의 롤 모델이 된 이유. Back to Basic. 기본에 충실하다. 쇼호스트를 향한 그 정도를 걷다 쇼호스트의 정석 김효석 아카데미